올해는 액젓을 멸치 액젓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그냥 내려서 살라고 안 끓이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거 안 끓이고 하는 거는 이게 안전히 사은 거 사야 돼 변사은 거 사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이걸로 막 흔들어 가지고 흔들으면은 좀 살도 다 떨어져 나가거든. 살이 더삭은 거는 달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잘삭은 거는 그냥 내리는 게더 맛있더라고. 다 사갔지? 이제부터 음. 이렇게 막 젖어야 돼. 젖어줘야지. 살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한지 까고. 통이많아한통다 음, 하는 거예요? 이거 다한부다해 버려야지. 음. 이게 20kg야, 20kg. 음. 넘을라 그랬네. 조금만 더 있으면 넘을 뻔했다. 이렇게 해서 다 빠질 때까지, 다 빠질 때까지 파만 놔둬야 돼. 아쉽는데, 됐지 응. 응. 짠. 아, 이렇게 빠졌네. 맞지? 응. 뭐가 맞아? 아니, 말, 말가라고요. 아, 말지? 아, 빨개, 빨개. 오우, 너무, 너무 못살아, 내가. 아유. 너무 불안해 아 진짜 이번에 덜 나왔어 이게 무거워 이게 좀 가벼워야 되는데 무거워 어. 음, 색깔 빨간거 봐요진엄 음. 빨간이 좋다. 우와. 이번왜 이렇게 많이 안 나왔어? 저..저게 더 빠져야 돼. 이거 마지막에 더 나온 거야. 이게 저기 멸치 어그더사은거는물 붓고 끓이는데 이거는 완전히 푹 삭은거 사가지고 안 끓이고 바로 내리니까 생액젓으로 더 맛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생액젓으로 긴장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걸로 감사합니다